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지난 6월 12일 플레이스테이션5와 함께 공개된 각종 런칭 타이틀들 화려한 트리플 에이 게임부터 다시 돌아온 신작 i p 들 신선함이 돋보이는 인디게임들까지 여러가지 게임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게임들이 공개되었으면 우린 무얼 해야 합니까? 이제 게임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무얼 먹어야 할지 고민해야 하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딱 이번 플레이스테이션5 행사에서 공개된 게임 중 주목해야 하는 게임 4개를 선별해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엠버랩이라는 곳에서 제작한 캐나 정령의 다리입니다 이게 정령 인게임 그래픽이 맞나 싶을 정도로 게임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단편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 만큼 화려한 그래픽을 뽐내면서 게이머들의 눈을 사로잡았죠 덕분에 아무런 배경이 없는 신작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스테이션 공식 유튜브에서 100만회가 넘는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게임을 제작한 엠버랩이라는 회사는 우리들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엠버랩은 2009년에 마이크와 조시 형제가 설립한 스튜디오로 LA에 본사를 두고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게임을 제작한 적은 없지만 그동안 여러 광고용 애니메이션과 짧은 독립영화도 제작한 적이 있어 그래픽과 모션, 연출 등등에는 쌓아놓은 노하우가 상당한 회사죠 게이머들이 잘 알만한 작품이 있다면 2000년에 발매한 젤다의 전설 무주라의 가면을 기반으로 한 단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 상당한 모델링과 연출력 등으로 인해 국내외 많은 게이머들에게 알려진 적이 있는 작품이죠 실제로 엠버랩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그 퀄리티가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게임의 시네마틱 트레일러의 버금가는 수준이죠 아무튼 이런 애니메이션과 단편 영화를 몇년동안이나 제작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온 덕분에 어지간한 트리플 a 이급 게임보다 더 디테일하고 화려한 그래픽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냈죠 게임은 탐험과 빠르게 진행되는 전투가 가득한 매력적인 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스토리 중심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정령을 다룰 수 있는 소녀 케나를 조종하여 신성한 산속의 사원을 찾기 위해 버려진 마을들을 탐험하며 롯이라는 작은 손뭉태기 친구들과 함께 능력을 성장시키고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트레일러 중간에 검은 뭉치들을 활용하여 화살을 튕겨내는 것처럼 말이죠. 확실히 애니메이션이나 단편 영화로 쌓아올린 노하우 덕분에 트레일러에서 보여주고 있듯 스토리, 연출, 그래픽, 모션 등은 이미 트리플 A급 게임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수준이라 상당히 기대가 될수 밖에 없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형제들은 매력적인 캐릭터와 시네마틱 세계를 통해 몰입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여태껏 각종 애니메이션이나 단편 영화를 제작해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많은 곳으로 이사를 다니면서 함께 게임을 즐겼었기 때문에 게임을 매우 사랑했던 만큼 이전에 제작한 젤다의 전설 무즈라의 가면을 이용한 단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것이 이번 프로젝트로 가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하였죠 때문에 게임을 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라고 설명한 만큼 엠버랩이 도전하는 첫 게임은 과연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다들 다크 소울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하진 않으셨어도 이름은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잔혹한 게임의 난이도 게임 특유의 음침한 분위기로 마니아층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랜차이즈 중 하나죠 바로 최초의 소울 시리즈라고 불리는 데몬즈 소울이 11년만에 리메이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크 소울의 시리즈와 블러드본은 데몬즈 소울의 거의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상 후속작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스토리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게임으로 구분된 작품이죠 게임의 분위기는 이름이 보여주고 있듯 악마같은 디자인이 엿보이는 적들이 많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 실제 트레일러의 몇몇 부분들을 보면 악마 때려잡기로 유명한 게임인 둠을 연상시키기도 했죠 좀 특이한 점은 프롬소프트웨어가 직접적으로 리메이크를 한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작인 데몬즈 소울은 원래 프롬소프트웨어랑 SIE 재팬스튜디오와의 공동작품이었는데 이번 리메이크작에서는 프롬이 빠지고 블루포인트 게임즈랑 재팬스튜디오의 합작으로 개발중인 작품이죠 그러다보니 이번 작품에서는 프롬소프트웨어가 제작에 관여를 하지 않아 게임에 대한 조금의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이 리메이크를 담당한 블루포인트 게임즈는 본인들의 게임은 한 편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전부 타사게임의 리메이크와 리마스터만을 제작해온 좀 특이한 회사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완다의 거상 리마스터를 맡은 적이 있었죠. 그리고 SIE 제펜 스튜디오는 데몬즈 소울과 블러드본을 프롬 소프트웨어와 공동으로 제작한 적이 있는 만큼 프롬류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 개발사입니다. 그러다보니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작품을 기대해볼 수 있는 제작사들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원작과는 확실하게 다른 느낌을 보여줄 것 같은 것이 트레일러만 봐도 몬스터들의 디자인이 그 프롬 특유의 어두 칙칙하고 뭔가 분위기를 풍긴다기보다는 좀더 대중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여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에는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지만 다크소울부터 블러드본, 세키루, 현재 제작중인 엘든링까지 숱한 프롬소프트웨어의 명작들을 탄생시킨 아담과 이브같은 작품인 만큼 역시 기대가 될수 밖에 없겠죠? 한국인 형제 2명이서 개발을 시작해 무려 2억을 모금하는데 성공한 화제의 인디게임인 리틀데빌 인사이드 제가 한번 소개하는 영상을 올린 적도 있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당당하게 플레이스테이션5의 런칭 게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여태 킥스타터를 통해 공개한 정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2020년에 출시한다고만 했었을 뿐 실질적인 게임 개발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바로 이번 플레이스테이션5 컨퍼런스에서 공개한 트레일러에서는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바닷속에서 보호구를 착용하고 문어몬스터를 만나는 모습 액션성이 돋보이는 보스전 아이템의 기믹을 사용하여 공략하는 보스 탈 것을 타고 추격전을 펼치는 전투는 기존에 공개했던 게임의 시스템에서 훨씬 진보한듯 보였으며 작지만 디테일한 모션이 돋보이며 넓은 필드에서 펼쳐지는 전투는 마치 액션성이 많이 강조된 MMORPG를 보는 듯 하기도 했죠 트레일러 내내 작업실에서 편의 휴식을 취하는 교수의 모습과 열심히 뺑이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대비시켜놓은 연출도 조금 재미있긴 했습니다. 그밖에도 새롭게 선보인 원주민, 고양이, 익룡, 예티 등의 몬스터 디자인도 눈에 띄었으며 몬스터뿐만 아니라 기사단처럼 보이는 것들도 등장하여 플레이어가 상대해야하는 것은 몬스터뿐만이 아니라는 것도 비춰주었습니다. 트레일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을 등에 업고 드래곤이 있는 산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온 뒤 함께 드래곤과 맞서 싸우는 부분을 보면 여러 npc와의 협력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 게임은 2015년에 공개하여 무려 5년이 넘는 시간동안 제작중인데 대표인 두 형제가 어디에 휘둘리지도 않고 본인들만의 것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했던 만큼 국산의 어떤 게임과도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게임이 공개될수록 그 퀄리티와 독창성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게임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몇 번이나 출시일이 밀렸던 만큼 약속한 2020년 안에는 연기되지 않고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마지막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4의 명작 중 하나로 꼽히는 호라이즌 제로던의 후속작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입니다 이번 작품은 전작인 제로던의 주요 활동지였던 곳을 벗어나 금지된 구역인 서쪽을 탐험하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며 전작보다 훨씬 방대해진 스케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게임의 크기는 실제 미국의 캘리포니아부터 네바다, 유타주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며 늑대거북, 멧돼지, 인룡 매머드 등 이런 새로운 기계 종류가 전작의 약 12배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스쿠버 다이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 속에 잠긴 도시들을 탐험할 수도 있으며 그곳에는 차이나타운을 연상시키는 각종 동양적인 요소들이 묻혀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서쪽에 있는 새로운 부족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일부는 평화로우며 일부는 적대적이라고 합니다. 그중 몇몇 부족은 기계를 사로잡고 자신들의 수하로 사용하는 방법을 발견하여 게임 속에 등장하는 새로운 적대 세력이 될 것이라고 하였죠. 포비든 웨스트에서는 전작의 나노머신 오염이 기계들을 넘어 생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동물들이 죽, 농작물들이 생명력을 잃고 붉게 변하는 사건과 거대한 슈퍼셀 폭풍이 일어나는 지구를 구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는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호라이즌 제로더는 플레이스테이션의 퍼스트 파티이자 베스트셀링 게임 중 하나인 만큼 각종 플레이스테이션5의 신기술들을 적극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화살의 장력을 물리적으로 표현한 적응형 트리거는 물론 플레이스테이션5의 장점인 ssd 덕분에 빠른 이동 체크 포인트를 달성할 지에 로딩이 없이 진행할 수 있어 부드럽게 게임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의 주력 프랜차이즈 게임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작품의 스케일과 그래픽들이 어마무시한데요 그만큼 이번 후속작인 포비든 웨스트가 기대되는 이유라고도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4개의 게임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공개된 게임 말고도 여러가지 게임들이 공개되어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하고 있는 만큼 어서 빨리 이런 게임들이 출시되기만을 기다려야겠네요. 여러분들이 기대중인 작품은 무엇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